역경이 올수록 오히려 깨어있기 더 좋아요 정신 딱 여러분 지금 눈앞에 즐거운 게 있는데 깨어있고 싶으세요? 이거 즐겨야지 여러분을 들어다가 똥통에 던지면 딱 깨어있습니다 팔도 내 팔이 아니에요 얘 지금 똥하고 만나고 있잖아요 정신만 딱 붙잡고 어떤 것도 여러분 다 내려놔 버립니다 나를 부인해요 이 냄새도 똥냄새가 아니요이 몸도 지금 똥통에 있는 게 극락이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예수님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극도로 깨어있게 돼요. 여러분 역경이 수행입니다. 역경을 자꾸 겪으시면서 역경과 순경 사이에 늘 나는 한결같다는 거 아시면 그대로 수행이에요. 따로 참선 안 하셔도 수행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딱가드시면 여러분 무서워집니다. 이제 순역을 떠나서 힘들건 편하건 나라는 존재의 알맹이를 딱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자리가 하느님 자리고 성령 자리고 요 힘으로 살아가시면요. 힘든 일 있을 때 모른다 해가지고 일체를 내려놓고 고통을 겪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라한도지 보살도는 아니에요. 보살도는요. 힘든 일 오면 온몸으로 힘들어하세요. 왜? 그건 독특한 경험입니다. 그렇게 힘들, 그런 힘들면 겪어야 똑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중생을 이해를 할수 있어요. 여러분 겪지 않으면 몰라요. 드라마로 보고 이렇게 알것 같잖아요. 몰라요. 여러분이 진짜 병원 딱 가서 앉아 봐야 이게 실감나죠. 병원 드라마 아무리 봐도 남 얘기죠. 여러분이 사소한 일로라도 병원에 가서 앉아 있으면 기분이 아주 오묘하죠. 저도 그때 경찰서 없은 고소권 때문에 경찰서 한번 간 적인데 드라마에서 경찰서를 볼 때는 편하게 보는데요. 가서 앉아 있으면요. <웃음> 내가 그 오히려 이제 내가 피해자인데도 아 여기 있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 온몸으로 와요. 여기 있는 게 뭐라는지, 알, 말할 수 없는 정보들이 와요.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경 왔을 때 저는 모른다, 이 또한 모른다 하면서 내려놓으라는 시게 아니라 그 일을 온몸으로 겪되 그 일에 물들지 않은 내 정신, 딱 정신 차리고 그 일을 겪자는 거죠. 그러면 그 겪는 거는 다보살도 훌륭한 자료가 됩니다. 경험이 됩니다. 그한번 겪은 경험이요. 나중에 두고두고 두고 수많은 중생을 구할 때 재료가 됩니다. 단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딱 정신 차리고 있는 겪을 거다 겪더라도 내 정신만은 내가 딱 챙기고 있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있으면요. 겪을 거다 겪고 그 역경 사라지고 나면 딱그 정신이 더 단련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련된 정신 가지고 또 역경을 이겨내고 이겨내고 하면서요. 그 힘이 커지는 게 진짜 보살의 어떤 그게 진짜 견성이고 보살의 수행이에요. 막연히 제가 모른다 하라니까 다 모른다고 편해야 되나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힘든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힘든 역경 속에서 구르면서도 내면의 기쁨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 참나는 역경 속에 굴러도 이 자리는 절대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세요. 역경 속에 힘들 때에고는 힘들다고 하는데 참나는, 기쁘하고, 참나는 기쁨을 잃지 않고 참나는 이 감사를 잃지 않고 있어요. 그 자리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 우리 안에 있는 근원자리 불변의 자리를 의식하면서 역경도 겪고 인간으로서 할거다 하시고 살아보시라는 거 그럼 그게 훌륭한 양면의 수행이 됩니다. 그게 하나로 승화되면 그게 보살 때요 한편으로는 중생의 수업을 받았고 한편으로는 이 깨달음의 수업을 받은 게 합쳐져서 보살의 수업이 됩니다. 어떤 역경 갖다 놔도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능수능란해지고 정신이 딱 깨어서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자명찜찜의 그 양심의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양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끌어낼 수 있고